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블버그의 안드레아스입니다. 네, 저희는 덴마크에서 이 바블버그라고 하는 이제 표현은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바블버그 팀의 모습입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축구팀이랑 사이즈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명의 공동 창업자가 시작을 했습니다. 쌍둥이 두 명과 그 사촌이 시작을 했는데요. 덴마크의 사람들이 더욱 쉽게 스포츠를 같이 즐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스포츠를 같이 할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확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PR 담당자,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일상적으로 담당하는 큰 팀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시, 10, 55만 명에 달하는 이 사용자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바블버그는 어, 실생활 커뮤니티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이오이 바블버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 거주 지역, 생년, 이메일, 그리고 어, 액세스 코드,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조금 다릅니다. 어,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싶은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글을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관련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관련, 관심이 련관 있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뭐, 맛집 모임일 수도 있고, 여행 동호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친구를 사귀기 위한 어, 그런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저희 덴마크는 한국과는 달리 작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덴마크에는 98개의 어,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펜하겐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코펜하겐이라는 지역 커뮤니티에 어,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그런 모든 글이 코펜하겐 커뮤니티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부터 연결을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블버그 앱은 PC, 휴대폰, 아이패드 등에서 모두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모두 제공됩니다. 우리 사용자들이 바블버그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 제일 위에 는 어, 외로움, 두 번째는 어, 사회에 대한 통합, 세 번째는 어, 가족입니다. 어, 즉,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겪고 있거나 고립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신 가입하는 경우, 그 다음은 장애 및 만성질환인데요.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정신건강 및 정신적 취약성입니다. 이거 역시 바블버그에서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음식을 같이 먹을 사람, 그리고 문화 및 자연,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곳에 같이 가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및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의 커뮤니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블버그는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제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데이트 플랫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계속하게 되면 그 해당 계정을 저희가 차단을 합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바블버그는 플랫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이 바블버그에서 도움을 받는지 어,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제일 위에 샬롯 같은 경우에는 어,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남편이 어, 사망을 한 이후에 외로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블버그에 대한 기사를 신문에서 접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있는 친구를 가까운 지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해서 어,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을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어, 생각 어, 그 올리게 되었고요. 이제 수요일마다 함께 그런 모임을 하는 사람 여섯 명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있는 미셸 같은 경우에는 PTSD와 어, 불안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 초등학생 시절에 어, 학교 폭력을 당해서 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쉽지 않았죠. 어 그래서 어, 이미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나를 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바블버그에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셸과 같은 어, 그런 사람들을 어, 위한 공간이 바로 바블버그이고요. 제일 아래쪽에 얀 같은 경우에는 어, 시각 장애인인데요,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바블버그에서 어, 야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조해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찾고자 기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할수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세 가지 이유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 공간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를 들어서 미셸 같은 경우는 나이가 18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버블 버그이고요. 이 그림이 이제 덴마크 지도인데요. 덴마크는 지리적으로 18개의 주가 있고 9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98개의 지자체, 얘는 각 자, 얘 예,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60%의 지자체와 우리 바블버그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은 이 어, 지자체의 주민들이 바블버그를 모두 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한 어, 파트너십이 어, 없는 지역 같은 어, 경우에는 바블버그를 무료로 재,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파트너십, NGO와 다양한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는 덴마크의 얼보그 대학이라고 하는 최대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대학교와 함께 신입생들 겪는 어려움을 어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신입생들의 20에서 3 0 가량이 어첫 해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어, 공부에 대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친구를 사귀기 어렵고 등등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이 신입생들이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 함께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주는 것을 어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그 밖에 아, 향후에는 보험사, 어, 연금, 어, 운용사 등과의 파트너십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바벨버그를 한국과 같은 다른 어, 나라로 이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어, 가까이 있는 국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이 파트너십을 맞은 지자체로부터는 지자체에서 어 이용료에 해당하는 이제 돈을 지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네, 멤버가 현재 55만 명가량인데요. 어, 어 시작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 한 2년, 3년 동안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았는데요. 2018년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실생활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을 위한 자체들, 자체적인 이벤트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리고 요양시설 등에서 단순히 디지털 플랫폼만을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접 만나서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고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코로나 사태 도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친구를 사귀고 정신건강을 유지할 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멤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바블버그는 다른 소셜미디어와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차별성,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덴마크에서 이용자들을 확보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GDPR. 이라고 하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데이터의 컨트롤러라고 이제 지정이 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을 받아서 보관하고 사용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광고를 어, 통한 수익 모델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아,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결국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다른 업체에 판매를 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타겟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 세 번째로는 웹 접근성 표준인 WCAG 2.1을 준수를 하고 AA 레벨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블버거에서는데이터 목적에 이 검색을 할 경우에 계정이 차단됩니다. 이 데이팅 목적으로 활용이 되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메시지를 보낸다. 어떤 공통의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심사와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어, 저희의 자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계정이 차단된다는 라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버블버그는 데이팅용이 어, 아니고요. 어, 또 어, 사이버 불링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이용약관에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고요. 친구를 사귀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플랫폼에 대해서 평가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우측 상단에 <목소리도> 보시는 어커노머 우덴 그랜서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요. 어, 여기서 분석한 몇 가지 수치를 보여드리면, 바블버그의 방문자 62%는 외로움 때문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친구를 찾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62%라는 높은 수치이고요. 40%가량은 바벌버그에 글을 올린 이후에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67%의 이용자는 바벌버그에서 만난 사용자들을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났다고 라 이야기하고요. 4년. 어, 기준으로 보았을 때이 사회적 ROI는 561%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파블 버그에 대한 투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 이메일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은 나중에도 언제든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